현재의 일본의 지진 상황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 전조 현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지진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 이상 진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 말고는 과거 대지진 발생 당시의 패턴과 조건이 모두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월 말까지는 대지진 발생 위기이며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한지 아직 2주일이 안된 위험한 상황입니다. 2월 13일 전후로 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9일에 일본 지진 발생 횟수는 11번입니다. 최근 일주일에 네번째의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한 후에 오키나와 근처에서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매우 드물어서 하루에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것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군발 지진 규모도 큽니다. 과거에 오키나와 군발 지진 후에는 이시가와현 노도반도와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 그리고 동일본대 지진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키나와 근처에 9번의 군발 지진 발생 전에 대만에서도 하루에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2월 7일에 경우 5.5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 발생 전에 대만에서 지진 횟수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고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오키나와 군발 지진 후 야마가타현에서도 1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10년 만에 지진 발생 지역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일어난 동중국해 주변의 지진도 약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동중국해는 오키나와 서쪽입니다. 동중국해의 지진으로부터 이번 대망과 오키나와의 지진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저번 지진은 2013년 에 12월 1 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2013년 동중국해의 지진 이후의 교슈휴가나다 근처의 히로시마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오나다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고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이 발생을 했기에 올해 2022년과 같은 패턴으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올 2022년 1월 22일에 발생한 규모 효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과 2013년 동중국해 지진 이후에 발생한 히로시마현 남쪽 세토나이카 서부 이오나다의 진도 5강의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같은 구역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 동중국해에서 지진 발생 후에 히로시마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윤나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13년에 동중국해 지진 이후 발생한 오키나와 지진 역시 2022년 2월 9일에 발생한 오키나와의 분발 지진과 비슷한 지진 패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